어! 아! 아! 아! 와차가 택배 보내주는 건가? 선물 어! 주시는 아! 건가? 아! 앞으로 계속 됐으면 좋겠고요. 이 콘텐츠가 됐으면 좋겠고요. 전통처럼 됐으면 좋겠고. 어! 네, 안녕하세요. 와차 오리지널 드라마 시멘트계레에서 한국대학교 시각 디자인학과 장재영 역할을 맡은 박수함이라고 합니다. 컴공과 또라이 후배 아싸 역할을 맡은 제찬이라고 합니다. 오, 너무 잘 좋죠. 잘 네. 왓차가 택배 보내주는 건가? 뭐 선물 주시는 건가? 택배 박스가 오고 거기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안에 넣어요 생선이 있으면 생선! 생선! <웃음> 이러면 정답 아... 저그 게임 별로 안 좋아해요 <웃음> 무서워가지고 근데 해보고 싶었는데 뭐가 무섭다 맞춘 사람에게 못하는 사람에게 음료하는 셀덕 같잖아 어? 아... 대표아자대표아자오왜 어? 이렇게 커 이거 오! 오! 먹는 거 아닐까? 살아있는 음. 거 있어요 아...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바꾸세요 지금 뭐 아니에요 저 기절해요 <웃음> 아! 뭐야? 와2 <웃음> 2 아, 아! 아! 아 <웃음> 왜 그러는데요? 요 <웃음> 너무 싫어 <시려. 웃음> 데하이아 일단 이거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일이지만 제 의자를 발로 차가지고 엉덩방을 찍었거든요 <웃음> 그런게 없어 <웃음> 이번 거는 각자 하나하나 어때요? 제가 그래? 많이 받으셨어요. 네. 이 정도면 착하네요. 어, 나 그때 그거 그대로 해야겠다. <웃음> 이거 하나 뭐 하지? 히프 컬잖 아무 택배 주세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두개 하나씩. 저 벌레, 음. 바퀴벌레. 너요? 음. 재산 거미스 모형 와 <s đấy> 예. 어? 쁘네요 가 있고 생강 뭐야? 채찬 오리 피규어 피 아, 장수벌레 강아지 <웃음> 고양이 찬 <제찬>. 고양이 <웃음> 개새 피규어 개새 <웃음> 어? <웃음> 아 조장 개세 상우가 빼면서 무임승차라고 이름을 저장하는데 저는 조장 개세라고 저장했습니다. 저는 룰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는 과제를 저 혼자 했으니까 제 이름을 넣은 거고 안 하셨잖아요. 그냥, 안 그냥 하면 했죠. 이름을 뺀 거죠. <웃음> <웃음> 뭐야 뭐야 뭔데 뭐야 상추 주상추! 주상추! 아! 주상추네 너왜 <웃음> 이렇게 왜 이렇게 나맞았네도끼가 <웃음> 가득 차있는데 <웃음> 립스틱 칠를주고 싶다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웃음> 이게 볼까 차가 아어 아, 건드기 있어 아 엎지 <웃음> 말라고 <웃음> 잘, 잘 만지고 있는데 틴트 틴트 틴트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큰응 이걸요? 한식에 굉장히 아, 많이 쓰이는 식재료 보면 알아요? 보면 너무 알아요. 우리 엄마가 좋아하고 이거 우리 엄마가 좋아요? 해 찌개용 두부 두부 두부 두부 찌개용 도고 신두부 아, 진짜 이거 좋아! 진짜 뭐!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굉장히 아, 이마에 파도가 있는 듯한. 좋네요. 감상합니다 오, 어, 감상. 어! 어, 야, 이거 뭐야? 가발! 싹, 아, 싹! 아, 가발! 가발! 가발! 가발 아니에요? 아. 어! 오 어? 오! 어? 어? 야! 비슷해. 재영이 형이 저한테 구해다 준 코스튬 아 맞습니다. 이거는 프랑스어 수업 시간에 이 가발을 둘이서 쓰고 발표를 했었어요. 저는 진짜 약간 미친 가자 같은데 그걸 네. 모짜렛츠였어요. 분장은 그런데 영상이 되게 이쁘게 나왔어요. 막. 저 빨리 주세요. 형기증 난단 말이에요. <웃음> 아, 산 무화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재찬 용과. 뭐 <웃음> 용과가 무화과 아니야? <웃음> 우리로고 후시가야 되는 거지? 예. <웃음> 네. 기쁘다. 완전 아, 멋있다. 고마워. 아, 재산 브로콜리. 짜지짜지뭘 <웃음> 짜요? 형탁이 <웃음> 아니야? 브로콜리. 형탁의 머리. 자 브로콜리를 싫어하거든요 상우가. 브로콜리를 다 빼고 소세지만 이렇게 골라 먹고 있는데 브로콜리를 한각 집어가지고 퓨우, 퓨우. 이렇게 다니까요 야구했다. 뭐야? 두부, 청국장. 뭐야? 아, 이거 아, 뭐, 진짜 뭔가? 뭐야? 견과류가 박혀 있는 뭔가 같은데? 어, 영양기, 영양기. 재찬, 소고기. 아, 사람, 사람 아, 돼지고기. 사람 삼겹살, 사람 오겹살. <웃음> 우와! 이거 <이걸> 저 <제가> 가져가야겠다. <웃음> 저네요, 여기요. 사실 눈이 예뻐 가지고 비슷하게 하나 더 그려 봤습니다. 입본거 많은 많은 거 좋잖아요. 아, 그런 의미? 오, 오, 어, 선마콜리 사이다. 아, 선음 릴키스. 정다. 이... 니스? 저는 릴키스. 어. 하트 헤왕 제작. 복사할 거야. 냄 귀여워. 복사할 거야. 그건 굉장히 뭔가 의미가 있는 물건을 넣어놨어 거야. 케이크. 성함! 성함! 시멘트 계로 막초할 개념 케이크. 자자, 생크림 케이크. 성함! 이거 케이크 아니야. 케이크야. 케이크 아니야? 형 눌러봐, 요 아 <웃음> 뭐야 케이크 아니야 이거 어 뭐가 있어 뭐가 있잖아 뭐 케이크는 뭔데 재찬 생크림 딸기 케이크 <웃음> 아서 아, 딸기 생크림 케이크 뭔가 이미 있는 곳지 들어 있을 것같아이미 재찬 당근 케이크, 케이크. 아서 상우한테 선물로 준 케이크 우와 <웃음> 아까워 상호가 너무 좋아서 어떻게든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물을 주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케이크로 기념적인 당근맨 케이크를 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마지막은 상호가 빨간색을 싫어하잖아요 빨간색으로 사이렌 윙전 나름 잘 그려준 것 같은데요? 저도 근데 이건 진짜 귀여워요 잘넌 그래. 진짜 귀여워. 진짜 똑똑해. 진짜 완전 무슨 그래. 공부 완전 잘할 거 같아. 나 보고 갔는데. <웃음> 공부 완전 잘할 거 같고 어? 진짜 한, 한국대 수석. <웃음> 몇 개예요? 그래서. 완전 흥미진진. <웃음> 아난 내가 이긴 줄 알았지. 이것도 운명이죠. 우와. 있어 이러고 찍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멘틱게로에서 <웃음> 장재형 역할을 맡은 박서함이라고 하고요 저는 시멘틱게로에서추성우 역할을 맡은 재찬이라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촬영했고 재밌게 촬영했으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시멘틱게로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 즐거웠는데 보시는 분들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네, 시멘틱게로왓차에서 만나요 지금 와차.